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사장님. 네? 오늘은 블랙 코드이시네요. 어, 저 원래 블랙 좋아해요. 아, 진짜요? 응, 완전 좋아해. 저번에는 밝은 거 입으셔가지고. 어, 블랙 아니면 화이트. 음. 집에 옷장 보면 웃겨요, 정말. <웃음> 무채색으로 쫙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오늘 이제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진짜 연예인들하고, 이런 게, 무속 선생님들하고는 사주팔자들이 진짜 한끗 차이 같아요. 응? 1월 25일이라, 아, 물병자리. 응. 이 사람은 나중에 뭔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해도 괜찮겠다. 응. 염소자리, 내가 별자리 주인들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제 그렇죠. 앞이나? 뭐, 네. 뭐, 싸이? 뭐, 그런 애들처럼. 음. 그럴 수, 있좀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주네요. 아, 음. 아, 이 사람이 어떨지 봐주면 되는 거예요? 네. 더, 응? 음? 어떨지요? 저들이아까처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 사람, 현재, 하고 현재. 매력이 많은 사람이야. 음. 음. 대체적으로 이 카드 나오면 제가 이제 뭐 그때그때 그때 조금 상황에 따라 설명은 다르지만은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음. 정갈자리 의 특성은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거든요. 음,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음 근데 뭐, 과거에는 조금 힘들을 수는 있어요. 네. 어? 근데 과, 과거는 이제 그쪽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아. 응, 더 하향세를 탄다든가 응. 그런 기운보다는 앞으로 점프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음. 응? 지금 현재도 점프하려고 좀 대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진짜요? 응. 응. 응. 응.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종교관 문제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많이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응? 약간 무섭게... 무슨... 예. 음. 얘기로 하면 약간 조상폭이 있다는 아, 느낌이에요. 아, 어, 그쵸. 어, 완전, 어. 완전. 아, 진짜요? 음. 우리, 우리 피디님도 잘하네요. 네, <웃음> 잊지네가 <웃음> 음? 음. 조금씩 알아야죠. 어, 아니,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음, 안 그랬으면 많이 아팠다든가 고역절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어, 다행히, 조사님들 잘 성겨야 되는 것도 맞고, 계속 이렇게만, 그렇게, 이렇게만 해준다면, 더 위로 올라간 입만 남았어요. 음. 응. 이 사람은, 어, 금전의 에너지 같은 것도 괜찮은데, 음. 응? 지금, 방금 뽑으신 응. 그 위에 두께 카드 있잖아요. 응. 그거는, 어, 무슨 카드예요? 어떤 생각하고. 어, 어떤 생각을 하고 뽑았냐면, 네. 응. 사주 자체가 조금 세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확인 사살한 거예요. 네. 그래 그렇게 보니까 음, 좀믿었으니까 이렇게 큰 아픔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음. 약간 아까 음. 처음에 말씀하신 음. 뭐 약간 무속이 뭐 비슷한 음, 어, 어, 어, 어. 하신 게뭐뭐 음. 뭐 교회면 교회, 절이면 절, 천주교면 천주교 뭔가를 많이 미, 믿는 집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난 어. 모르겠어. 그런 그래, 약간 좀 응. 약간 위기 없이 어. 아픔 없이 잘 이렇게 오고 있다. <웃음> 어, 어. 네더더잘 아, 어, 나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네.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음, 끝이 좋아요. 음. 음, 끝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나이 때는 좀 있는데 음. 혼자예요? 네. 음. 혼자다. 응, 이제 안쪽으로 하려고 그랬었지? 응. 응. 거봐,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가 또 나오잖아요. 이그 사람, 연애 잘안 되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음. 연애가 어떨지. 음. <웃음> 연애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력, 매력은 있어. 네. 매력은 있는데, 왜 이게, 여, 여자하고는 잘안 되나 보다. 아, 진짜요? 음. 어떡하지? 음. 음. 왜냐면, 네. 뭐네요 네. 여자를 싫어하는 거는 아니야. 네. 응? 여자를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항상, 이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다면 또 갈라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처를 항상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어, 이런 사람들은 연애가 쉽지는 않아. 아, 어. 아직 시기가 않은 거예요. 음. 어떤? 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아, 음.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뭐 어, 3년이 기회예요. 요때 3년 이 넘어가면 많이 넘을 수도 있겠어. 아, 진짜요? 응, 응, 응.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딴거 없잖아요. 요때 뭔가 운이 들어왔을까요? 뭐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할때 보는 것처럼, 네. 응, 지금 봐서는 뭐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든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3년이 기회다. 음, 응. 3년 안에? 뭔가... 응, 안 하면 많이 넘어갈 수도 있겠어. 음. 아직 30대니까. 어. 응. 그러면 아니, 응. 일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뭐실수 있을까요? 일쪽으로 네. 봅시다. 일쪽으로 잘 될지? 네. 응? 이제 카드 보면 좀 알지 알것 같지 않아? 네. 조금씩 <웃음> 응? 왕의 자리 있었네? 앉았네? 응? 또 왕의 자리 앉았네?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려는 게 있으면 되게 열정적으로 잘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 뭔가 내가 뭐를 해야겠다 싶으면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해도 운빨이 좋아서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운빨만 갖고 산것 같지는 않아. 본인도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음. 응, 그러니까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네. 금전이면 금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음. 어. 아, 아, 부족한 거 있네, 연애. 음. <웃음> <웃음> 있어, 있어. <웃음> 예적으로는 어. 일적으로는, 어. 일, 일적으로는 뭐 더,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냐면, 지금도 왕의 자리에 있는데, 네. 더, 이,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욕심을 내거든요. 네. 어, 욕심 많아요. 네. 이, 어, 욕심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것저것 에서다 완벽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뭘또 어, 하고 싶어 해? 응? 음. 뭐 새로운 거 도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 응. 아, 음. 약간 사람 자체가 여기에서 조금 안정을 찾으면 또 뭔가를 음.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음. 아 그런 음. 느낌이네요 음. 음, 그쵸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욕심쟁이 잘두해 음. 음. 음. 뭔가 다 잘해요 네. 카드를 봐서는 네. 음. 네. 음. 이 사람 뭐가 궁금할까? 응? 제가요? 응. 아, 그, 이거 듣다가 궁금해진 거. 응. 아, 어. 그, 일적으로 보면 욕심도 많고, 응. 잘 하신다 했는데, 응. 욕심 막 이것저것 선생님 말대로 착취를 응.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응. 좀 위기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응, 위기를 어떻게 찾아올지 어쩔지? 네, 좀 조심해야 될 거나, 응. 선님 말대로 되게 좀 점점 인지도가 쌓이는 것 같은 분인데, 응. 조심해야 될 거나? 응. 응. 응. 하긴, 조심해야 될게또 봐야지 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응? 자, 조심해야 될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드, 이대로 폭탄할지. 응? 응.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응? 주변에서 뭐 어떻게 보면 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본인 스스로의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응? 가족이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족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 문제는 없어. 응. 응. 이 사람 가족 관계 모르죠? 네. 응. 네. 응. 어떤 카드예요? 약을... 자꾸 가족의 카드가 나와요. 아, 응. 어떤 게 어떤... 가족 카드예요? 응, 이런 거. 이거 카드 어요 아픈... 있는... 어... 네. 주변에 뭐이 사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음... 어,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가족 진짜... 때문에 아파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아, 아픈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를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 아, 그런 구설이나 뭐 이런 것 어, 그런 것보다. 한데, 아, 아. 가족이 일단 좀 응, 조심해야 될 응. 부분이나. 응, 가족이 조심해야 될 부분, 가족 때문에 조금 슬플 일이 있겠다? 음. 아, 응. 가족이 뭐 쉽게 얘기하면 금전적으로 뭔가 일을 벌린다든가 아니면 조금 아플 수도 있다? 뭐 이런. 이게 뭐... 이게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대꾸를 해줘야 내가 막될 텐데 <웃음> 네, 어, 이럴 땐 조금 답답해. 그렇죠. 어. 그래 보여요. 본인 문제는 아니래요. 네. 이번 누군지 말씀 드리고 한번 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 잠깐 끊고 올게요. 배리가없어아 네. 이건 누군지 말씀 드리고 좀더 질문 드릴게요. 네. 이분... 음. 그 예전에 남자 그룹 p m 이자 지금은 배우로 응, 응. 활동하는 이준호 응. 이준호 네 응. 그, 우리, 노래할 때도 멋있었는데 뭐네 응. 우리집 막 그런 것도 응, 하고 응, 그래, 노래, 맞아. 맞아. 내가 참은 노래를 못 하겠구나 <웃음> <웃음> 그... 어떻게 보면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가수 뭐 이런 걸로 응. 노래로는 되게 젊은 층 많이 잡았고 옷소매 별는 것도 뭐, 응. 드라마로 되게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팬이 많이 생기고 선생님 말대로 되게 다방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눈이 또 예사롭지 않아. <웃음> 아, 어, 약간 웃해요 음. 아, 눈이 진짜 예사롭지 않아. 아, 매력있어요. 이 어, 응, 응. 그래서 요즘 되게, 뭐, 투팸도 물론 잘 나갔지만, 솔로로서 응. 그냥 배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응. 이분 어지 궁금해서 앞으로 아... 그냥 그래서 궁금해서 가져오고 아, 이 사람 뭐 노래보다는 배우나 그쪽이 더더 더 나을 것 같지? 음 응, 근데 배우면 배우 뮤지컬이고 뭐고 욕심이 많은데 뭔가 네.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빠 배운 것떄 이후로 다들대부만 배우 개가넘는데요아 음. 진짜? 네. 아 맞습니다. 좋겠다. 엄청 상승기인데잘 음. 될까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음. 아니야. 아까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지는 않아요. 음. <웃음> 가족의 문제 같아. 자꾸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떻카드인지 뭐, 음. 음. 그러니까 본인 문제는 별로 없어 보여요. 김 어, 아까 뭐. 음. 어.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는 있겠어서 그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할 일이 있겠다. 음. 그거 말고는 일적이나 뭐 그런 거에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음. 음. 음.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진짜 사업해도 될것 같아요. 응. 아 진짜. 이거 음. 음. 음, 아니, 그러니까 뭐돈 돈폭 돈돈 이게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아. 응, 음, 그니까 돈을 잘 불어나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음, 그래서 이런 이, 이런 사람은 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건물을 사서 월세 받는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건물이 뛴다든가, 뭐이럴것 같아서 어, 여자분들이 뭐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사람 만나면 괜찮겠지? 음, 음. 주변에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여자분들이 있으면 연락해보라고 음. 연예인들 그렇잖아 그쵸 음. 매력있어요? 그... 이 사람하고 사면 동 걱정은 안돼안 있어요 음. 이분 음.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음, 음. 어떤 거? 노래로 하는 게 나을지 배우로 가는 게 나을지 음. 어떤 게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실지 카드로 뽑아줘야 이게 내담 여기 좋아하겠죠? 네 응, 알겠습니다. 아까 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래, 응? 그리고 배우, 응. 노래, 배우. 노래는 본인이 진짜 좋아서 하는 거고 노래 노래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게 소문 나는 카드예요. 네. 어, 소문 나 그러니까 음. 이 카드가 나와야 좋은 거야. 아, 그러니까 내, 내가 내담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소문이 퍼지는 카드가 나와줘야 우리도 그렇잖아. 음. 우리 낸선 랜선, 낸선을 생각해서 그렇죠. 뽑을 때도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것처럼 인지도가 좋은 거. 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수를 생각했을 때는 다시 또 노래 쪽으로 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혼차서는 더더욱이 힘들어 보여요. 이 사람은 노래를 하려면 혼차는 힘들고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배우 생활은 어, 점점 알려질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배우 뭐...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그렇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하면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될것 같아, 이 사람은. 여기서는 벌써 뭐... 어느 정도 겪어봤잖아 해봤고 그렇죠. 어, 이쪽에 파보라고 하세요 아마 어, 좋겠다 응, 응, 응. 부럽네 응. 그러면, 이런, 이런 카드 나도 나와야 되는데 응. 아마 배우 이쪽이 날 거예요 배우 쪽이 훨씬 배우 쪽을 하면은 응. 계속 상승세로 할수 있다 그렇죠 응. 어, 딴 딴데 눈 돌리지 말아라 이제 연기 쪽만 봐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면 나중에 엔터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건물 사서 월셀 받는 지 그럼 이건 이제 음. 정리해서 말씀해 음. 주시고. 여자분 말고는 다 있네요. <웃음> 여자분 말고는 다 있어요? 음, 음, 음. 여자는 조금 음, 사주에 예, 왜 연애가 잘안 되는 사주처럼 보였어요. 음. 음, 근데 그래도 아, 하고 싶다라면 3년이 기회다. 이적으로는 음. 음. 음, 괜찮다. 이대로만 하면 돼. 응. 어 응,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족한테 조금만 신경 써봐요. 응. 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